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리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좌우로우면서 평안, 샬롬이라고 우리 우리 크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가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을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빈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많은 것도 축복하면 좋아요. 자, 평안입니다라고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한 두세 사람에게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뭘 만드셨나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기적의 사건인데 제가 사전에 기적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니까 이 기적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기적의 뿌리를 이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정말 기적의 예찬이다 이렇게 기적을 그냥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책이 찬양이라고 보다는 기적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적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반응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 생애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어, 그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고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수 없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날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적을 귀하게 여기고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대로 될 줄로 기대하는 기적이 나타나고서 또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도 무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기적을 어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신앙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호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어줘야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죽어가는 그종 하인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나의 종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음을 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펼치는 카펫터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로보에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그리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지 믿음 없는 생각들 하는지 한 번씩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을 봐도 한 번씩은 김 목사야 하나님 나안 믿지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아이고 장노님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집사님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시나요?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믿는 성도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적만 바라는 신앙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기적도 바라야 되지만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요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또 많아요 그렇잖아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의지적으로 말씀 보려고 그러고 우리 신앙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십자가 내네 핑계치고 하나님 정말 기적이 좀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유익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이 뭔가 아십니까? 바로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 확, 행. 가끔씩 나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 말이 계속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소, 확, 행이란 것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작지만 소소한 행복, 소소한 즐거움. 사소한 기쁨 이런 것들 누리며 살자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원두를 아침에 그 커피 모신에다가 넣어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따뜻한 그 커피를 음미하면서 한잔 마시는 것 그게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행복하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쿠키나 빵 같은 거 구워가지고 빵, 갓 구운 빵갓 그, 어, 군, 쿠키, 그런 것들을 탁, 이렇게 손으로 탁 뜯어가지고, 입에 넣을 때, 그때, 아, 행복하네. <웃음> 그게 소확행이란 말이죠. 어, 여러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건데, 참 현실이 지금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일상에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삶이 소확행에 불과한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죽어서 천국 갈 희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나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들을 보니까 제가 오늘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일어났어요 그 유혹이 뭔가 봤더니 김 목사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물론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은 예수님 때한 번으로 끝난 거야 제발 성도들 희망 고문하지 마 소확행이나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적이잖아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네가 외치겠다고? 그건 옛 부흥사라 하는 말이야 감정적이고 수준 낮은 설교란 말이야 야, 그 본문에서 어 그러면서 얼마나 고상하고 지적이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순종에 가는 거 얼마나 고상하냐 그리고 효도에 가는 것그 다음에 또뭐 거절하다가 들어주시는 기도에 가는 것뭐 그렇게 풀면 얼마나 지적이고 좋아 너또 오늘 또 기적이 있습니다 선포할래? 내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득한데 또 믿음과 삶이 믿음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안 믿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풀기는 딴 걸로 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강한 말이 확들어와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예. 왜? 워낙 오늘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을 현실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상당히 주저주저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게도 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나를 삼아 주세요 나를 삼아 주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경험했고 그리고 기적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로 보도주를 만드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창조의 기적과 같아요 어, 이 과학을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이물두 물질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물과 포도주는 엄연히 다른데 그 원자가 다른데 어떻게 한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창조의 기적과 같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어떤 면으로 보면 큰 변화와 창조의 기적과 같은 그런 큰 기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이기도 해요. 죽고 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 못 먹는다고 해서 그 이게 죽는 문제는 아니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이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 반응, 반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막 사정하고 또 사람에게 말하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울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것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달리고 조르면 잘 들어주신다. 조르면 잘 들어주신다 우리는 너무 어떤 영광스러운 신앙에 매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큰것 것, 합당한 것만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아쉬운 것 있잖아요 부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중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모세가 한평생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졸르는 거였다. 잘 하나님께 졸르는 사람이 모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험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겠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넘어가 주시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돌이켰었어요. 뜻을 돌이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자가 모세였어요. 하나님께 잘 졸라댔다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불이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날마다 가서 사실 조르는 거예요 부르지 되면서 조르고 에. 막 그러니까 이 불이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걸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고 좀 졸라보라고 매달려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45명 40, 3 0 20,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조르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중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조르는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냥 이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가듯이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던 사람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 교회는 묵상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절감과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기적을 체험하는 곳임을 선포하십시다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낫게 되고 안 되던 가정이 오면 되게 되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여기서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 문제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졸라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돕는 기적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감각 지수를 높이라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감각 지수를 높이자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는 보는 눈이 달라요 안목이 탁월합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야구를 보는 눈이 일반인들과는 다르죠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눈이 아닌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인을 한번 생각해 시인, 시를 쓰는 시인은 그 사물을 그냥 보지 않죠 시인은 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단순한 구름으로 보지 않잖아요 바람을 그냥 바람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 바람을 느끼고 바람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게 시인이잖아요 또이 꽃들이 펴도 우리는 아꽃 이쁘다 그런데 그 시인은 꽃들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시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감이 많이 망가져버렸어요 특히 영적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 감각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사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임이 믿어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아멘!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조차도 분명하게 믿어지고 아멘! 이게 뭡니까? 영적 감각 지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묻는다면 영적 감각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영적 감각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이 민감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이 민간성이라는 것은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전에는 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알렐루야. 점점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약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영적 감각성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내는 거다. 바로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그 포인트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게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유대에서 가장 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였어요. 그러므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인 셈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잔치할 때 식혜. 그, 우리 시골에는 꼭 식혜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과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때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수 있다 마리아는 알았다 영적 직감이 살아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첫 기적이잖아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직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딱감지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로 넘쳐날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직감 력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아멘 빈말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라 뭔가 일어날 거다 찬치 분위기는 달라질 거다 영적 직감 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가장 먼저 그것을 직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때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마음들이 감지가 되는 분들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 더 세게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아, 이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비하는 이 자리가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날 성도들이 영적 직감력삼성이 계속 살아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해독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알지만 하하,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지 알겠다 어떤 부분인지 알겠다 이것이 영적 직감력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인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영적 직감력을 가진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는 기적을 제공한, 기적의 원인을 제공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예, 멍석을 깐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마리아는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지 않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볼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며 영적으로 이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마리아 영적 감수성을 가진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 알린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킨 것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께 고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제가 선포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시다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육신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감각지수가 자꾸 올라가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문제들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워0대 중보 팀들과 함께 기도할 때이 본문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중고자들이요 예배자들의 당신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는 사람들이다 뛰어나야 한다 왜? 우리의 오십을 통해서, 우리 중보를 통해서 이 예배 많은 우리 해종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 붙어지게 되고, 아멘.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주님과 더 거리가 가까워지게 만드는 자들이 오십보들이고 중보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최소한 우리 예배자들, 중보자들 우리 목자님들, 중직자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인지 예수님께 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 아멘! 바로 그 자가 우리 새날교의 성도들이야 돼요 그 자가 바로 기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감각의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의 포인트, 생장점들이 계속해서 우리 생활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 주시다 기쁨 기쁨. 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엉망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당시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교 유대교는 신앙의 제도와 규범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줄수 없는 기쁨을 줄수 없는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냉랭하고 껍데기만 남아 있고 굳어 있어요. 기계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저들의 신앙이 유대교 안에서 말라가고 있었다는 말라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첫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에는 항상 설렘이 있고 기대한 감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눈만 감으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몇 시간씩 찬송을 불러도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노련한 만큼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는데도 그만큼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굳어지는 것 같아서 문득 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기도회 같은 것도 기도회에 어, 이렇게 참석하면 하, 빨리 끝나는 게 좋고 집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도하자 그러면 겁이 나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말라가거나 굳어진 증거이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내 영혼이 3년 가뭄 끝에 풀처럼 노랗게 말라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그 어떤 강력한 설교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릴까? 그게 저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목사노라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미 그 관행에 굳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우리이 신앙을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도구가 될수 있으나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진 거 말라가는 것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 있으면 좋지만 직분 자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말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기보다는 신앙이 말라가고 굳어있지 않은가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일 수가 있고 상황과 문제에 눌려서 그 넘어야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어줍지 않게 알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은 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바로 그랬어요 유대교는 엄격한 규율과 구분이 있었어요 하루 세 번씩 기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해당한 가지만 말라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형식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말라버린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아야할게 돌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의식 중에 정결케하는 결례의식이 있었어요 이 결례의식이란 것은 손 씻고 발 씻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할때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 물이에요 통통 비어있어 그 항아리가 이스라엘의 결례의식을 가지고는 그대 죄악을 씻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기쁨도 사라지고 정결케하는 능력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쳐 준 진리는 항아리가 비어있는 그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할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형식과 종교 생활에 젖어서 의무감에 찌들어서 할수 없이 끌려가듯 해야 하는 근조하고 메마른 신앙으로는 더 이상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기쁨, 자유, 평안함이 있고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이 해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은 것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당시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 가난 혼인잔치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시며 그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결례물 손 씻고 발신는 물까지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두 부류가 있어요 반응했던 두 부류가 있어요 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와! 둘리 포도주가 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 최상의 포도주가 나와 아마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최상의 포도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또한 부류가 있어요 제자들, 제자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이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종교적 열심에서 오는 성취감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어떤 그런 만족감도 있을 수가 있죠 가시적인 것이 부러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은 최상의 포도주에 대한 목마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마냥 기뻐하는 자라기보다 우리는 바로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로야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매주 드리는 예배, 열심을 내어 하는 봉사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해 버리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물에서 바뀐 포도주 와 놀라운 기적이야 이것을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을 제발 주목해 주세요 주님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고난이 참 아픈 것은 사실이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잘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성공과 형통이 그럴 듯한 기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그 고난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공과 형통이 매력적일지라도 그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그런데 뭐냐? 예수님 잃어버리고 할수 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고 그분이 소망의 답이고 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네. 육체적인 어떤 현상이나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그것도 우리가 구하고, 그런 기술도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것보다, 그것보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복된 건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즐거워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생활성도들이 다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한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제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죠?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여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결단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기대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